if and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if and를 안 쓰고 범위만 지정해서 85점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게 틀린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틀린 겁니다. 커말에서는 지정한 함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아도 이게 답이면 좋겠지만 쓰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총점에서 85점 이상이면 장학생 아니면 공백을 하겠습니다.는 if 가로 열고 end 그리고 저, 가로를 열어주시고 국어가 85점 이상 크거나 같다 85, 콤마 영어가 85점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85, 콤마 수학을 클릭해주시고 그거나, 같다, 85. 이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과목이 모두 85점이 넘어야 트루가 되죠. 이제, 콤마, 그렇다면 장학생. 콤마, 세 과목 모두 85 이상이 아니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세 과목 모두 85점이 넘는 학생들만 장학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end를 취소하고 범위만 지정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수학까지의 범위만 지정하고 크거나 같다 85라고 적으면 이제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배열 함수면 인식이 되는데 배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b3 셀이 85 이상이면서 c3 셀이 85 이상이면서 b3 셀이 85 이상이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ctrl shift enter 를 치면 배열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밑으로 끌어주시면 배열이기 때문에 처리는 되는데 모두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b3 셀 국어만 가지고 장학생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85를 넘으면 다 장학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end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85를 안 넘어도 국어만 85가 넘으면 장학생이 됩니다. 이제 에러가 나지 않기 위해서 Ctrl Shift Enter 로 배열을 처리했는데 그냥 엔터 치면 샵밸류라고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앤드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